목사님 오늘은 어떤 말씀을 읊조려 네. 볼까요? 오늘은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아니 계신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 말씀 중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 말씀을 읊조려 보면 좋겠습니다. 이야, 참 이적까지 음. 읊조려 본 음. 말씀들이 좋은 말씀들이 많았지만 에. 너무 마음 따뜻하네요. 음. 자녀들아.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목사님참 음. 어, 은혜가 많이 돼요 사실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뭐 엄마 저 이것도 필요해 저것도 필요해 막 요구할 때가 있잖아요 자기가 그렇죠. 음. 뭘 필요한다는 걸다 알고 요구하면 그 하나하나 다 사줄 수도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잖아요 돈 주면 끝나요 <웃음> 제가 알아서 다가 사면 되거든요 음, 내가 일일이 다니면 사줄 필요 없잖아요 음. 음. 사실 우리가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요 근데 네.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교육하시는가 성경을 보면 뭐 하는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을 안 갖고 음.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너는 아브라함이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음. 너는 베드로다 이런 네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는 데 관심을 많이 갖거든요. 네. 그 말은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에 속해 있는가. 음. 아담한테도 네 어디느냐 그렇게 자꾸 물어보시거든요. 그렇죠. 어? 가인한테도 네가 어디느냐, 음. 네하고가 음. 어디느냐, 자꾸 이렇게 소속을 물어보는데 네. 알고 보면 이 소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렇죠. 그 뿌리에서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저절로 사과 열매 뭐 음. 포도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음. 네.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오.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자기 정체성에 의해서 행동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. 그렇죠. 그러니까 행동 하나를 도와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마치 어린아이가 요구하는 게 많을 때 하나하나를 사주는 게 아니라 돈을 주듯이 음. 하나님 계속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이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하세요 아, 맨, 아, 맨.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자녀교육을 할때 너는 일단은 내게 속한 건 사실이야 내 음. 배에서 나왔으니까 엄마가 음. 또 아빠도 너는 내 시야 그래서 네 문제가 내 문제야 그렇죠. 네, 네 아픔이 내 아픔이고 음. 내가 네 인생을 끝까지 도울 거야 라고 도와주는 것도 중요해요 음. 보여주고 네.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러나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속했어 아, 네. 아, 네. 아빠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 음. 음. 나는 네가 완벽한 실수를 완벽한 선으로 바꿀 능력이 없는데 그러고 싶어 내 안될 때도 있어. 근데 하나님은 음. 가능해. 아맨. 아맨. 네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해. 아맨. 아무리 잘하더라도 만일 망가뜨리면 누가 회복하냐. 음. 그러나 네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게 확실하다면 아무리 망가졌어도 걱정할 게 없어. 아맨. 하나님은 그걸 완벽하게 회복할 능력이 있으니까. 아맨. 아맨. 중요한 건 네가 어디에 속했느냐를 항상 잊지 않는 게 중요해. 이런 그 교육이 가정에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. 네. 요즘 아이들이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 때보다 뭐 먹는 거, 입는 거 모든 면에서 풍족한데 소속감이 의외로 약한 애들이 많아요. 네.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. 음. 엄마가 얼마나 자기를 열달 동안 힘들게 뱃속에서 그 온갖 사랑으로 참고 인내하며 데리고 있다가 피가 쏟아지고 뼈가 으스러지면서 출산했고 이 아이를 어릴 때부터 키우면서 얼마나 사랑했는가.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. 그 가치를 몰라요 아. 부모에게 속였다는게 부모 없다는 것보다 불쌍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죠, 부모에게 그렇죠. 속였다는건나 하나면 이 세상 부러울 게 없고 음. 내가 없으면 이 세상 다 얻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느끼는 부모가 내게 있다 음흠. 그게 얼마나 큰 든든함입니까 네, 그렇죠. 온 우주를 창조하신가 봐. 음. 그분이 나한테 목숨까지 주시면서 음.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멘. 나는 그분에 속해 있다 아멘. 그분으로부터 나왔고 아멘. 내 뿌리는 그분으로부터 아멘. 거기서 내가 음. 쭉 나왔다 아멘. 이게 마음에 간직되어지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따로 문제 하나하나 해결 안 해주셔도 그때그때마다 그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지혜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여유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음. 어려움을 이겨낼 힘도 생기는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이 사도 요한이 아마 당시 초대 성도들에게 꼭 나눠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음. 형제들아 나는 음.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이 사실을 음. 꼭 기억해라 그분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음. 아멘 참 이게 잘 잊고 지내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있죠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었다 음. 이 사실을 지금 한번 얼핏 생각했다가 또 고개를 돌리고 다른 일을 만나면 금방 잊어버리는데 종일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다 보면 예. 그게 아니라 뇌리에 아니면 뼛속에 그냥 새겨지겠네요. 예.